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예고편에서 말씀드린대로 체중이동의 타이밍, 2회차, 스윙궤도, 특히 아웃사이드 인궤도 지금처럼 약간의 페이드성 볼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체중이동 을 체중 이동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언제가 맞는 타이밍인지 찾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점편에서도 그랬듯이 그리고 항상 그랬듯이 잘못된 동작으로 잘못된 타이밍에 체중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구질이 나가게 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웃사이드 인, 내가 서 있는 방향보다 클럽이 바깥쪽에서 들어와서 대각선으로 스윙을 하시는 분들의 체중이동의 타이밍이 만약에 지나치게 늦게 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이 오른쪽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깎아 치게 된다면 지금처럼 지나친 아웃사이드 인 궤도를 가지게 되면서 내가 예상한 페이드 구질의 선보다 굉장히 넓은 페이드 구질의 선을 갖게 돼서 혹시라도 공이 휘질 않게 되면 왼쪽으로 스트레이트로 가면서 공이 죽게 되거나 혹은 좀 심한 러프에서 공을 치거나 반대로 공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오른쪽으로 출발하게 되면 내가 예상한 것은 왼쪽으로 한 10도 정도 출발하는 거였는데 만약에 볼이 출발이 스트레이트가 되게 되면 은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휘면서 우측 오비가 날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요 드로우와 반대로 체중과 클럽이 같이 넘어가게 되면 볼이 지나치게 눌려 맞으면서 충분히 탄도가 보장되지 않고 공이 좀 낮게 나가게 되면서 거리의 손실을 많이 보는 그런 페이드성 구질을 가지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페이드성 구질의 타이밍은 언제냐 바로 공을 치기 전에 미리 체중을 보내 놓고 그 다음에 클럽이 따라오면서 아웃사이드 인 스윙 궤도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자 먼저 셋업을 잡은 상태에서 백스윙 탑에 올라가게 되고 자그 상태에서 체중을 왼쪽으로 보내놓고 클럽이 따라 들어오면서 페이드성 부지를 만들어주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아웃사이드 인 깎아치는 양이 굉장히 적게 돼요. 아그 드로우와 마찬가지로 수치로 따졌을 땐 대략 한 1도에서 2도 정도 네, 아주 약간의 페이드성 구질을 가지게 되면서 공이 똑바로 출발해서 떨어질 때 오른쪽으로 떨어지면서 충분한 탄도가 그러면서 최대한의 비거리를 페이드성 구질로 낼수 있게 되고 특히나 페이드성 구질을 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안정감. 페이드성 구질로 드로우성 구질보다 공을 더 멀리 보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아요. 어렵다고 볼수 있어요. 페이드성 구질을 치는 이유는 안정감. 그리고 매번 칠 때마다 비슷하게 떨어질수 있는 일관성. 그거를 위해서 페이드성 구질을 치는데 지금처럼 체중이 오른쪽에 잡힌 상태에서 페이드성 구질을 치게 된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휘면서 우측으로 좀 많이 가는 구질이 나오게 되고 자, 또한 체중과 클럽 헤드가 같이 넘어가게 되면서 페이드성 구질을 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낮게 우측으로 출발해서 오히려 굉장히 위험한 볼이 나오게 돼요. 펠리스성 무질 아웃사이드 인스윙 궤도를 가지신 분들은 체중을 먼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공을 깎아치게 된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충분한 탄도를 확보를 하면서 중앙으로 정확히 출발해서 혹은 약간의 좌측으로 출발을 해서 크게 오른쪽으로 벗어나지 않고 조금 더 안정된 상태로 공을 보내줄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 자, 이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어떻게 잡냐? 먼저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다운스윙 때 왼발, 특히 왼발의 발가락 부분이나 뒤꿈치 부분이 아닌 왼발의 옆 부분, 이안 바깥쪽 부분에 체중을 실어주시면서 체중을 먼저 실어주시고. 그 다음에 클럽을 내려서 보내주는 연습을 하시게 된다면 정확한 방향으로 그리고 정확한 양만큼 좀더 올바른 타이밍에 먼저 속도를 줄이시고 백스윙 탑자그 상태에서 체중 먼저 보내 놓고 스윙 다시 백스윙 탑에서 체중 먼저 보내 놓고 왼발에 바깥쪽 안쪽 부분이 살짝 들려도 괜찮아요 이렇게 체중이 넘어가서 안쪽 부분이 살짝 들려도 괜찮으니까 왼발의 바깥쪽 부분에 체중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스윙. 해주는 연습을 한두 번씩 하시게 되다 보면은, 지금 같은 낮은 구질에, 페이드 볼이 먼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이 스윙을 연결을 해주시면은, 스윙 스피드가 살아나게 되면서 볼의 탄도는 더 높아지게 되고, 그러면 아까 전에 보셨던 굉장히 안정된 페이드성 구질을 가지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